어, 오늘 제가 준비한 라방의 주제가 다이어트 비용을 똑똑하게 쓰자 라는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다이어트 할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그 저는 연구로 보면 하여튼 그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내에서 쓰시는 돈들이 몇백 단위라고 어디선가 조사가 됐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그그그 그, 그,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국가적으로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만의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성인병이라든지 뭐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런 쪽으로 쭈르룩 넘어, 넘어가고 뭐 심내 혈관 질환의 위병류 리넘어오려 네, 얘기는 아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비만학이지.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네. 혜진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자기 잘려서 죄송해요 <웃음> 네, 하다보니까 <웃음> 하다보니까 제 본계정이 아니고 부계정으로 라방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웃음> 혼나고 그거 끊고 본계정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 나왜 이러지? <웃음> 네 죄송합니다 자, 그 어,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다이어트를 위해 가지고 되게 많은 비용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률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률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만 환자 아니면 비만인 사람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돈을 똑바로 못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뭐 전체적으로 돈을 똑바로 못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좀 풀어가야겠고 어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비용을 똑똑하게 쓰기 그러니까 아주 안쓸수 있으면은 그게 베스트가 될 거고 두 번째 기왕에 쓴다면 똑바로 쓰자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라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음. 자네 자, 오늘도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이어트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약을 드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노력들, 뭐, 어, 그 제품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먹는다든지 뭐 식품을 먹는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창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어그 부분들에 대해서 멘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라방은 어, 다이어트 똑똑하게 하기 아 아니. 다이어트 비용을 똑똑하게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래서 살을 못 뺀다 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경우는 뭐 정말 병적인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 수준이거든요. 칼로 커트 좋아요. 네 이런 이런 이런 게 좋아 우리한테. 아 어, 근데 돈을 쓰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려워집니다. 그게. 이유가 건강상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그 생활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 몸만 챙기면 될 때는 그냥 음,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그럴 때에는 비용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아니게 되면은 이제 점점 문제가 됩니다. 네. 간헐적 단식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다 저도 되게 많이 권하는 방법이고 간헐적 단식도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어그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서울시 한의사회에서 교위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교위운영위원회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어떤 비만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를 했던 게 거식증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애들이 프로아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 거식증을 찬성하면서 우리 같이 거식증에 동참해요 라고 하는 그 그들만의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프로하나라고 하는데 특히 여자 중학생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걔들끼리는 그런데요. 급식을 먹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급식충이라고 놀리고 막 그런데요. 아우 세상에. 예, 우린 급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난 급식이 있었으면 은 하루에 두끼세끼를 먹었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무지한 혹은 어떤 특정 비용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굶는 방식을 씁니다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아까 이 얘기하다가 제 다이어트 이야기로 넘어가서 산으로 빠져버렸는데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방식이 그쵸 급식 안 보면 어, 급식세 대세요 어우 깜짝이야 <웃음> 어그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하신 분도 계셨지만은 그그 그 식사량을 어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끼를 먹던 것에서 한 끼니를 줄이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일 이식 방법을 쓰는 게 간헐적 단식이겠죠 그렇게 하거나 제가 방송할 때에 이제 방송 사례자로 나오셨던 분이 자기는 이렇게 그식그 그 저기 뭐지 포장 용기 있잖아요 락앤락 그래 우리 뭐그네 유튜브가 됐건 라방이 됐건 뭐음 이렇게 하는데 그라앤락통 작은 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걸 두 개를 준비를 한답니다 그두 개에다가 한끼 분량의 밥과 반찬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서 자기는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량을 줄여가는 방법이죠 한끼 식사에서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어, 또그 이렇게 그릇 사이즈 있잖아요. 그릇 사이즈를 줄여서 식사를 하시라고 하는 조언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식판에 담아서 드시라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저도 제가 식판에 담아서 드시는 방법을 많이 선호를 그니까 하고 권해드리는 거죠. 그니까 가늘게 단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어 네. 지금 이제 말씀 잘 주셨는데 저도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식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간식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식사라고 하는 개념을 넓혀버리면은 저 이야기들이 다소요 이제 그소화가 되는 거죠 식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끼니에 먹는 식사고 얘는 간식이고 아니고요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어, 내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 섭취를 전부 다 식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간식을 줄이는 것도 간헐적 단식을 정상적으로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어네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 다른 이제 제가 그 저기가 있어가지고 연구 조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다이어트를 할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식이 운동이고요. 운동, 운동이 가장 먼저 선택을 하고 두 번째가 제품들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기능식품들, 뭐 다이어트 보조제들 이렇게 드시는데 아까 전에도 칼로커트 드셨다는 분 그렇게 또 계셨고 그 다음에 쓰리아웃, 리본클린, 효소 이런 것들 드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방 분해해 준다는 여러가지 약도 드셔보셨다고 하고요 네, 이런 제품들 중간에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운동 두번째는 어, 제품들 세번째가 한약 복용 네번째가 약약 복용입니다 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가 먹은게 약이냐 아니면 제품이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도 합니다. 음, 제, 그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한 내용이, 아, 아래쪽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해둔 내용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 돈을 쓰게 되거든요. 어, 맥스컷을 샀어요. 알겠습니다. 맥스컷, 맥스컷,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뭔가에 우리가 결국은 비용을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네, 가격이 싸요, 안 싸요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효과가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비용을 똑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가성비라는 말이 있고, 가신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 혹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효과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 대비 효과성이 좋은 것. 가성비. 가신비는 가격 대비 내 마음에 드는 것. 음, 그러니까 완전 주관적 평가 요소가 되는 건데, 내 마음에 들면은 이건 적절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아무리 싸도 안 좋아. 내 마음에 들잖아요. 암만 비싸도 좋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가신비라고 하죠. 물론, 뭐, 보통 그, 받아들일 때에는 가성비, 가신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어,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과성도 좋으면서 내 마음에 들어서 최고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웃음> 가성비 가신비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게 될지는 어, 이건 전부 다, 다 자기만의 선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네, 싸고 좋은 제품 어 보자. 라방에 참여 요청을 주셨다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니면 잘못 누르신 걸까요? 네, 만약에 정말로 저하고 라이브 방송을 동반을 하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네 수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하고 합동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 네, 유명인들하고 초대해가지고 나도 묻어가고 싶어. <웃음> 네. 어,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들 찾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을 거냐를 찾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칼로커트 드셨다는 분 칼로커트가 아마 이보영 씨가 광고를 하는 거죠 아유 고마워요 네 가격대비 성능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김정국 간의원이래 좋아요 네 이런 말씀 좋습니다 맥스컷 칼로컷 먹고 1kg도 안 빠졌는데 한약먹고 18kg 뺐습니다 <웃음> 네아 지금 외국에 계신 분인가 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네 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네 I can speak English 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자, 어쨌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네, 지금 외국에서 저한테, 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음, 저, 저, 저, 저의 그 사진을 통해서 인스타, 저기, 뭐죠? 저기, 어,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가지고, 음, 제 사진을 이용해서 막 오만해서 활동하는 의사인데, 한국에 가고 싶은데, 뭐, 애가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 의사인데 하고, 어, 여러가지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네요. 어 이보영 씨가 광고를 하는 게 이제 칼로커트 맞죠? 맞죠. 제제 제 기억이 맞죠. 어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그 제품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칼로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다고 어,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제품들이 자 누군가가 광고 모델이 돼서 하고 있고 그걸 TV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의 협찬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까지 쌉니다. 어때요? 최고죠. 네. 이건 진짜 진짜 꼭꼭 꼭 필요한 제품이 됩니다. 가성비도 좋고 가심비도 좋아요. 자, 그런 제품은 사실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오늘 주제요. 오늘 주제 다이어트 제품, 음, 똑똑하게. 선택하기? 아니지. 다이어트에 쓰는 비용을, 음,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 네. 안 쓰지 않잖아요.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 네, 다 치웠구나. 아니, 제가 그, 어, 유산균 제품 중에서, 그, 네, 저기, 제품 우리 이야기, 네, 네,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 락토핏이 있어요, 락토핏. 아마 락토핏이라고 하는 제품 여러분들 광고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락토핏이, 어, 뭐, 김남주 씨가 이제 광고 모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할 때에도 그 방송사 협찬으로도 되게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요. 가격도 사실은 유산균 제품 중에서 되게 싼 편에 들어가요. 그러고도 그 회사는 남아요 그렇죠 남으니까 자꾸 이걸 판매를 하는 거겠죠 자그 정도로 돈을 들였는데 어 남는다라고 하면 과연 걔는 어떤 제품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게 된게 계기가 거기였어요 어, 정말 의미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되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좋은지 아닌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아예 모릅니다. 그냥 광고를 하고 유명하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어, 그냥 좋아요를 하게 되죠. 유지지, 아, 에, 에, 네, 실명은 됐고. 네, 아유, 죄송해요. 아까, 아까, 아까 들어오셨죠? 어... 네 늦게 들어오신 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인스타 라방을 제가 이제 켜고 막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음제 인스타 본 계정이 아니고 부계정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미처 모르고 하다가 실장님이 어 그러시면 안돼고 걸렸어요 그래서 그쪽 내용을 지우고 이쪽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이어트에 쓰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오늘 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제품들을 까자에 문제가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 어, 싸고 좋을 때는 누군가의, 어, 네. 누군가의 눈물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어, 결국은 어디에선가. 우리가, 네. 뭐 이야기를 할때 어디에선가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막 영어로 계속 누군가가 말을 걸고 계시는데 음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dm 으로 주시던가 아니면 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식품이든, 아, 이제, 식품과,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도 다 외우질 못해서 지금 내용을, 음, 네,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어, 지금 제 인스타 라이브에 지금, 어, 외국인들이 두 명이 들어와서 이거를 참여 요청을 자꾸 보내고 있는 거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네.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네. 또어 꼬라 꼬를 보하니 네, 로맨스 스캠에 연류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저것 때문에 한동안 음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다 접었습니다. 제 사진이 워낙에 자꾸 뜯겨 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겁내면서 어왜 그러니까 그런 걸 겁내면서 할거 있느냐 그래 알았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 맘대로 어~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시는 분들께서 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분야도 사실은 아니라서요 자 식품하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식품하고 그~ 어~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그 법률에 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것그 다음에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의 유용한 음 그런 어,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 를 합니다 의약품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의약품 하고 전문의 약품 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에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의약품 이라고 하고요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전문 의약품 이라고 합니다 우와 대박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죠. 지금 계속 누군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어, 저사람들 전부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네. 네. 나 이러고 계속 라방을 해야 돼? <웃음> 미치겠네. <웃음> 네. 아휴, 깝깝하다 네.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 네. 저번 저번 주에도 대만에 계신 어떤 분이 음,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네. 또 탈렸나 봐. 그래서 대만인 팔로워가 들어왔길래 아, 그게 저분인가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음, 네아 네, 멘탈이 이게 연, 연예인들이 이래가지고 아, 댓글 뭐 굳이 신고할 건 없어요. 연예인들이 이래서 정말 그네 아,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만 봐도 지금 막네 음, 음, 뒷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연예인들은 참 살기 힘들겠다 싶습니다. 음. 네. 자. 네. 그래. 계속 가겠습니다. 네. 우린 우리,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품들을 보실 때 제가 좀, 좀 중요하게 살펴보십사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건기식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할 때에 표현할 수 있는 그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방송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면 성분들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효능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질환에 좋습니다. 질환이 치료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들한테서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요. 또 만약에 그 하다가 멘트가 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재촬영해야 됩니다. 그 멘트를 수정해서 재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심의에 걸립니다. 어차피 못 나갑니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전문 의약품은 우리가 그 방송 중에 건강 식품 아니 저기 건강하고 관련된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에는 의약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식품과 건강 기능식품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에 특별히 효과가 좋아 어, 뭔가 개선이 돼 치료가 돼 이런 표현들은 아예 못 씁니다 이 표현은 그 방송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고매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저기 그 저기 저기 저기 뭐죠 음,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할 때에는 그런 표현들 어디에 좋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품들을 볼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것까지가 의약품에 들어가고 물론 이제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팔 수는 있지만 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전부 다 감안해서 의약품으로만, 의사 처방을 통해가지고, 그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마찬가지죠. 이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게 의약품이라는 거고요. 그게 없이 판매가 될수 있는 것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어떤 질병에 특정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약품에서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주의를 하실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제품이 제품에다가 뭔가 질환에 효과가 있어 치료가 돼 어,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전부 다 걸으시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걔들은 과장 광고에 들어갑니다. 네, 다 걸러. 어, 그런 것들은, 네.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원래는 광고 위반, 그러니까 불법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어, 질병, 여기서 써놨어. <웃음> 네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이제, 그냥 막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또 우리가 광고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되고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가는 것도 불법이고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를 해도 안 되고 소비자를 기만해서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어,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어, 우선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빼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은 아예 쓰지 못합니다. 이거는 의약품에서도 우리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쓸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의학적 논문으로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의료인이 아닌데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어요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라고 표현하면 전부 다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보다 더 좋아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전부 다 어~ 불법 광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다이어트 제품을 똑똑하게 음 쓰는 법. 그 그러니까 다이어트 비용을 똑똑하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비용을 써야지 똑똑하게 쓰느냐 라고 할 때는요 어, 믿고 걸러야 되는 것들만 걸러 주시면 은 나머지는 그나마 좀 낫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고 걸러야 되는 것들 중에서 그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된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넘나드는 업체는 전부 다 그냥 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이나 뭐나 없이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어, 의약품이 아닌데 에 특별한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에 효과가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은그 제품은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그거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 다른 데랑 비교를 했었을 때에 우리께 더 좋아요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불법. 그리고 음, 뭔가를 비방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것도 불법. 그래서 어 효과가 되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효과 효능이 되게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다른 데보다 좋다고 표현하거나 다른 데를 비방을 하고 있다. 가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어 오히려 그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 그냥 그걸 먹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어, 팔고 싶은 의욕만 남아있는 그 마케팅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엉망인가요? 네. 어, 마케팅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민건강들을 우려를 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이런 제안들을 걸어 놓은 거를 우리는 좀 규칙을 좀 지켜가면서 광고를 하자 라는 거죠 어의약그러고 그러, 이제 재밌는게 저런 거예요 이건 내가 이런데서 할 얘기가 아니긴 한데 의약품은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절대 광고를 못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절대로 광고를 못하고요 의약품은 방송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아, 의아, 일반 의약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광고가 가능해서 어, 인사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타이레놀 이런 것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방송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건강기능식품은 훨씬 더 많은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식품은 더 많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될수록 어, 광고 제약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해성이 없는 수준이, 아, 물론 그거는, 네, 유해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네, 됐고, 그러니까 그냥 유해성이 거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특정 생리 기능을 어, 자극할 수 있는 게 기능성 식품으로 가요. 그니까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그냥 일반 식품보다는 조금 더 특정한 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는 이 윗단계에 있는 게 의약품입니다 근데 의약품은 광고를 못하고요 얘들은 광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오히려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광고 일상적으로 늘 노출이 되고 있는 어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게 유명해 라고 해서 저게 효과가 좋아 라고 오인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어, 효과 없는 아이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답답한데 어, 그런 기업들의 자본력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식약처나 이런 데서 원래 해줘야 되는데 또 안해요 또네 네, 그게 이제 그 일선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 저런 것들, 네, 저도 방송했지만, 어, 네, 확그 실력이 있는 것과요, 유명한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서 유명한 게 가장 좋은데. 실력이 있거나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유명한 쪽으로 따라갑니다 실력 있는 거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명한 게 실력이 있다라고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자아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네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서 사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그런 걸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예전에 칙칙칙 뿌리면 식욕 떨어진다고 했던 그 제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유행 지나, 유행이 지났는지 끝나고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성분이 어 식욕 억제 효과에 입증이 되었다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을 보니까 논문에 자, 논문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제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네 것이 효과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칙칙이를 어한 번에 두 통을 먹어야지 1회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분을 어 이용을 해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되게 어그 효과성이 큰 것으로 포장을 하는 그게 또 마케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보여 주셨던 어, 뭐, 칼로커트가 됐건, 아니면 이제 위에 뭐, 그, 네, 이런 맥스컷, 이런 거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그게, 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 그거를 따질, 따지기가 또 어려워요. 아, 네, 이거 진짜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되게 고민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서 가지고 맥스컷이나 칼로컷 같은 것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니 효과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 이거 큰일 났네 효과가 만약에 이런 걸 잘못해 가지고 악마의 편지로 들어간다니까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저를 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거예요 <웃음> 사실 적시가 됐건, 허위 사실 적시가 됐건,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들을 공개로 못하는 거. 이, 이런 게 진짜 웃긴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 기관들도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많이 샜죠. 자, 다이어트, 네.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이렇게, 어,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네. 어, 그 외국인들 말고요 아, 이 외국인들 미치겠네. 외국인들 말고 나머지 부분 분들께, 음, 커피를 그래도 또 오늘도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어비님하고그 다음에, 어, 산토끼님, 네, 간을, 그 다음에, 네, 그, 제품을 올려주셨던 아까 전에 이제 그 TKQ님 이렇게 해서, 어, 세 분께는 어, 커피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네. 자, 네 이제 내용을 정리를 또 어, 하고 오늘 그 라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을 쓰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음, 간단하게 그냥 굶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고 싶다 굶으세요. 음. 힘들죠. <웃음>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어,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아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자 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이어트를 도움을 받을 때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의약품입니다. 네, 의약품, 의약품이 가장 상위. 그 다음이 어,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이 일반식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중에서도 정말 넘사벽급에 있는 애들이 전문의약품이고요. 그 아랫단계에 있는 게 일반의약품입니다. 아랫단계에 있는 게 의약품. 그러면 은 어, 효과가 가장 좋은 건 누굴까요? 얘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반드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한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독성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의학적 고민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권자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작용에 대한 것들은 누가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은 가장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효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것들만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네.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어, 그렇게 알고 하시라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작년에 또,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도 뭐 건강기능식품 혹은 식품들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업체에서 이제 미팅 요청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니까 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어, 그게 아마 그냥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식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의약품은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어,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약사가, 어, 처방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약사에게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전부 다는 의약품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약이, 약을 인터넷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어, 효과 효능을 쓸수 없는 것들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를 하던 뭐 블로그를 쓰던 뭐 인스타를 하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그 어, 효과 효능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들만 여러분들께서는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칼로커트 같은 경우에도, 어, 그니까 나중에 이제 똑똑하게 먹는 법까지 저는 가고 싶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그니까 그 제품들이 저는 효과, 그러니까,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니까 러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기능식품에서 의약품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는요, 그 함량에 문제가 있기도 해요. 네. 함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 어, 네. 자, 이, 이 이야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음, 똑똑하게, 그,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사신 제품들을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똑똑하게 복용하는, 그러니까, 복용하는, 섭취지. 섭취하는 방법도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